음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진짜 대박이에요. 너무 많아요 많이 먹을 겁니다. <웃음> 왠지 이렇게 마이크가 화면에 있어도 괜찮은 것 같아, 그쵸죠 뭔가 아이가 <웃음> 아니야. 네 안녕. 보험가님들이 제 마음속 영순이 모영순입니다! 반갑습니다! 저는 펄어비스 이제 입사한지 한달 정도 된 완전 새내기입니다. 완전 새내기 어, 뭐 여기서 려고 하니까 너무 떨리는 것 같아요. 저희 팀장님 표 긴장을 푸는 또 춤이 있습니다. 좋습니다! 너무 좋아요! 그렇게 하시죠! 너무 좋아요! 사실 그러진 않아요.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조금 오버해봤어요. 아유 누가 방송이 쉽다고 했나?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어떤 클래스를 시작을 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아 이거 모험가님들이 지금 제가 키웠으면 하는 혹은 뭐 저랑 어울릴 것 같은 캐릭터를 딱 추천을 해주시면 그거를 키울 생각입니다. 그래서 여기 여기 이렇게 유튜브 댓글로 이렇게 써주시면은. 제가 바로 생성을 해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모험가님들한테 물어보면 다 자이언트 막 이런거 얘기할걸? 막이러시는거예요 진짜 그러세요? 뭐 자, 자이언트가 나쁘다는게 아니라 물론 자이언트 추천해주시면 열심히 키울겁니다 댓글로 많이 제가 어떤거 키우면 좋을지 말씀 많이 해주세요 네 영상 잘 봐주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많이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제발 啊<音>